대체로는 이제 마음이 상했다,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할 때에 속이 상한다, 뭐 속이 문드러진, 속이 문드러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정도가 좀더 심한 상태가 될 텐데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 우리가 속병과 관련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부터,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예전부터 어, 스트레스와 위장질환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혹은 우리의 내장질환의 연관에 대해서 어,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스트레스 비만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죠 스트레스와 비만은 현대인의 질병에 가장 선행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어, 비만 네, 이게 또두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지가 않고요, 둘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우리가 위장질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위염이다, 위궤양이다, 혹은 뭐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염증, 그리고 위역류성 질환 이런 것들을 어, 위장질환 네, 그, 이라고 하면서 아까 그러니까 증상명, 진단명으로 이제 위장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발전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위산과다에서 시작을 하고요 위산과다가 지속이 되어서 위내벽이 손상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돼서 어, 염증이 발생을 하고요 위염증이 발생을 하고 이 상황이 어,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는 에 위벽이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상황들, 그러니까 위산이 과다 돼서 위벽이 자꾸 자극이 되는 상황들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위내벽이 장의, 그러니까 그 위장 말고요 그러니까 소장, 대장, 대장과 같은 이런 장상피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그것을 그 가지고 장상피 화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위암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위염이 심해져서 위내벽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어, 위를 자꾸 파먹게 돼요 그래서 어, 정도에 따라서는 염증만 있을 때는 위염 그 다음에 이 염증이 좀더 심해져서 그 근육층까지 파고들게 되면은 상처 상처 부위가 근육층까지 파고들게 되면 궤양이라고 음, 표현을 하고요 어, 이궤양의 정도가 심해져서 점점 더 어, 위 내벽을 파고들어서 점점 더 심해지면 은그 어, 단계를 가지고 천공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완전 빵꾸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네, 구멍이 나서 어 물론 그 정도 되면 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위가 천공이 될 정도까지 어, 질환을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위장 질환의 그 발전 단계 를 보면은 위산과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다 그리고 어, 위 내벽이 손상을 받고 그 상황에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 이 상황이 만성화가 되면은 장상피화생으로 간다 그리고 위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데 제가 너무 어, 편안하게 설명을 드려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지 않나 아, 그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위염에 대해 가지고 이제 원인으로 잡는 것이 헬리코박터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위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그 약을 먹게 될 텐데요. 어,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 헬리코박터균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위산과다고요. 그러니까 그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성이 있을 때에 아니죠 위산과다가 있을 때에 더잘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이제 본인이 살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 위 내벽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어, 이 위산과다 상황이 왜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사실은 시작을 위장질환에 대한 치료는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어, 위산과다가 만들어지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반응 중에 하나의 위산과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을 악화시키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위산과다를 악화시키는 상황 오늘의 제가 질문 요즘 제가 설명만 자꾸 하고 어,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들께 음, 그러니까 커피 쿠폰이라도 제가 쏜다그랬는데 어, 그간에 안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답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어 나중에 또 저희가 추려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산 과다를 악화시키는 그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첫 번째가 카페인 과다. 카페인 섭취가 많아지면은 위산 촉진을, 그러니까 위산 분비를 촉진을 하게 되고요. 어, 두 번째가 술이고 세 번째가 매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술 매운 음식을 반드시 끊고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 반대로 그간의 카페인 섭취가 과다가 되었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매운 음식을 너무 즐겨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장질환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거나 어, 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행질환이라고 체크를 하는 거 어떤 질환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한 선행 원인이 되는 것이 어, 위장 질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사실은 체질적 요소도 같이 들어갑니다 체질에 따라서도 위장이 좀더 튼튼한 분들이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악화 요인으로 술, 카페인, 매운 음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위장 질환이 있어 자, 위장 질환이 있으면 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위장 질환이 있으면서 살까지 쪘어. 이게 선우가 뭔지는 몰라요. 살이 쪄서 위장이 더안 좋아졌는지 아니면 위장이 안 좋아서 살이 쪘는지 혹은 둘 사이가 전혀 관계없는지 어 이전의 히스토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떡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병이 왜 생겼는지를 따지, 따지면 따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은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위장질환에서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제 현대인의, 어, 이게 정말 그, 네, 현대인들이 위장질환을 사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위장질환에서 하나가 더, 어 이제, 그러니까 위만 문제가 아니라 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까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역류성 위식도 질환도 사실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역류성 위식도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속쓰림도 심해서 어 문제가 좀 많이 되죠. 위산이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어 속도 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역류성 위식도 질환을 어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그 통증의 위치가 그러니까 위는 위가 이제 여기 명치가 있으면 명치 아래쪽에 위가 있거든요. 근데 어역류그 그니까 식도염이라든지 역류성 어, 위식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역류성 위식도 질환이니까 말이 너무 어렵죠. 옛날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역류성 위식도 질환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에는 명치에서 명치 윗부분에 통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요. 이게 이 통증이 있으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그러니까 위가 아픈 것보다 심도염이 있을 때에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장에 내가 문제가 생겼나. 근데 흉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흉통 원인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식도염이고요. 심장에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 발생을 하지는,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 심장에 정말 어, 어, 심장이 막 조여와요 라고 하는 형태로 어, 그 심장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서 흉통이 발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시급합니다. 심, 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 발생을 했다는 라 얘기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응급 질환으로 가게 되죠. 자, 어디 봅시다. 네, 네, 자, 잠시만요. 음... 자, 네, 지금 네 위식도 질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라방은 어, 위장 질환과 위장 질환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위장 질환의 대체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리고 어, 오늘의 퀴즈, 나, 네, 다, 퀴즈입니다. 나중에 질문을 할 테니까 꼭 기억을 하고 답을 해주십시오. 어, 위험 요인. 그러니까 그 악화 요인으로는 술, 카페인, 매운 음식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식도염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식도염이 있을 때에 그 이제 역류성 식도염 있을 때왜 먹고 누워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어, 역류성 위식도 질환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위장을 막아주는 그런 과략근이 있거든요. 위쪽에 이제 과략근, 아래쪽에 과략근이 있는데, 이 과략근의 힘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그냥 단지 위산이 많거나 아니면 위장의 상태가 안 좋아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략근을 조여주는 힘이 약해져서, 위산이 역류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식도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과략근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도 두 군데에 과략근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소변이 나가는 곳을 잡아주는 데도 과략근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변이 나가는 데도 잡아주는 과략근이 있습니다 이 과략근들의 힘이 약해지면 은 어, 그냥 배출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어, 이 과략근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기운이 빠진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력이 약해졌어 기운이 약해졌어 그래서 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지 위산이 과다가 되고 뭐 상황이 안 좋다 염증이 생겼다 의 문제가 아니라 어, 근육의 힘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근력을 어떻게 증가를 시킬 것이냐 근데 내장질환의 근력을 증가시킨다는 라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어, 좀 다른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에 가지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음식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음식, 음식물 음식 때문에 그 위산이 희석이 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 수시로 음식을 드시게 돼요 수시로 자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속쓰림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자꾸 섭취를 하다가 보니까 속쓰림은 달래지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늘어나는 또 어, 악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나는 체중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줄이거나 뭔가 다른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 속쓰림이 더 심해져서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없는, 체중관리를 진행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중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중관리를 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단지 어,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나 혹은 위장질환을 치료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가 결합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도, 경우에 따라서 정말 그 증상이 심할 때에는 약약도 드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장, 그, 그, 뭐 재산제가 되었건 아니면은 그 위장을 치료하기 위한 뭐해리코박도 이제 재균을 하는 그런 약물이 되건 아니면 염증 억제를 하는 그런 약, 제들을 어, 한약하고 양약을 저는 같이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 그 위내시경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네, 음식이 그 이제 속이 비면 은또 꼬르륵 소리가 나서 그 꼬르륵 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팁을 드려야 되니까 앞에 지금 앞부분에 설명을 좀 장황하게 어 그에 대한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으면은 드렸다면은 어 이제 위장질환 치료를 위해서 실질적인 팁들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악화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카페인, 술, 매운 음식. 어 이세 가지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네, 이세 가지를 끊지 않고 위장질환을 치료를 하겠다. 진짜 바보짓입니다.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들을 치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질환을 더 나쁘게 하는 것들을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몸을 더 좋게 만드는 것들을, 어, 이제 복용을 하거나 혹은 치료약물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페인 섭취가 과다가 되거나 술을 계속 마시고 있거나 아니면 은 매운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위장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을 하거나 위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는다 어... 치료가 잘 안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음식들을 조절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 은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 짧은 시간 내에 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 경험은 아직 못 해보셨다면은 제가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장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악화 요인 세 가지는 반드시 끊으시라. 네, 반드시 끊고 그 다음에 조치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음식이 그 위가 그 말하자면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 위염 혹은 그 장상피화생 혹은 위궤양 이런 단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를 그러니까 위가 소화시키는 데에 부담스러운 음식들을 줄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들, 그 다음에 섬유질이 질긴 음식들은 지금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음식들을 할 때에도 그 함수량이 많은 좀 부드러운 음식들 위주로 어,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채소류, 그러니까 식이섬유도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를 드실 때에 어, 입 위주로, 입 위주, 그러니까 엽채류라고 하는데 이엽채류 위주로 드시고 줄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어, 식이섬유 그러니까 채소류들은 지금은 당장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곤드레라든지 시래기 어,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화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드시고 나면 오히려 그 위장에 상처가 나서 아, 위장에 상처가 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를 더 자극을 해서 속쓰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들 그 다음에 어, 섬유질을 드실 때는 에 입체소류, 옆체류들로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제 카페인, 네, 술, 매운 음식들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다이어트랑 연결을 또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이어트 할 때에, 어, 보통 이런 음식들을 드셔야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체중 관리 할 때에 뭐그 이제 조미료가 적은 음식들 어떤 음식들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서 어 위장질환이 있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잦은 음식 섭취 입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그 식위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어 위가 안 좋을 경우에 네. 위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음식이 들어가면 속이 편해지니 음식을 자꾸 섭취를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그 위장 상태를 개선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드시더라도 소량을 자주 드시는 그런 식사법도 있거든요 그 소량을 자주 드시는 식사법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정말 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한끼 식사 한끼 식사를 가정한다 그러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 음식 섭취가 3시간 단위 정도로 반복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소량을 자주 섭취하시는 방법 이것도 위장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혹은 1시간, 2시간 이내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실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더 됩니다. 그래서 그 잦은 음식 섭취가 되면 또 이거를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또 위산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당장의 통증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위장질환은 계속, 어,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은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서 다이어트에도 문제가 됩니다 체중도 더 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네또그 네 체중하고 관련되니까 또 체중 이야기를 하나더해 드려야겠네요 어그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변동이 되게 큽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체중이 뭐 1kg 이상씩 떨어졌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체중 1kg씩 늘어나는 일을 흔히 겪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아프면 체중이 늘어납니다 아프면 몸이 붓습니다 그래서 그 부종이라는 것 때문에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어, 내 속이 불편하다 싶으면 혹은 더부룩하다 가스가 찼다 뭐 윗배가 빵빵하다 어,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체중은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속이 편안하다 아니면 은 가스 찬게 줄었다가 되면은 체중은 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가 체중이라는 것을 잘 모르실 때에는 체중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어,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이 관점을 완전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장질환 치료하고 다이어트를 병행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를 곳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위장질환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내과의원들 위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특별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한의학 우리 한, 한의학 쪽에서 담당을 하기가 좀 쉽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으로 한약으로 치료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하고 위장질환 치료가 같이 되도록끔 이제, 이제, 한약제들을 어, 제재로 만들어서 이제 약을 복용을 하면서 식이 개선이 같이 되면 보통은 한두달 정도에서 세달 정도가 지나면 어, 체중도 굉장히 잡히고 식습관도 바뀌고 어, 그리고 어, 위장 건강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기간은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그렇게 이제 기간들을 잡게 되고요 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는 이런 얘기 하려니까 되게 나한데 어, 아 네. 그니까 질환의 치료하고 생활 습관 교정을 같이 해줄수 있을 만한 곳에서 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위장은 위장대로만, 그다음에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대로만 또 혹은 그 다이어트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자기 위장 건강이 더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결국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원래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어 다이어트는 못하는 거야 내지는 포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와 위장질환 치료를 동시에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해보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치료, 비만 치료도 해보고 위장질환 치료 치료도 해보고 이둘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도 찾고, 어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조절하실 수있도록 그 만들어내야 돼서 간단하지는 않은데 불가능하진 또 않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다 같이 되실 수, 어네 같이 같이 될수 있습니다. <웃음> 말이 지금 네 많이 꼬이는데, 어네그 저희가. 네 뻔뻔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저희가 잘해요 <웃음> 네 저희가 잘한다고 어, 말을 하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기가참 쉽지가 않네요 네 뻔뻔하게 뻔뻔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네자 저희는 잘합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서 교육을 받은 한의사들도 어, 이 부분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 그 위장질환과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가 되도록 혹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속이 그러니까 위장 질환이 악화가 되고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저희가 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네 어, 오늘 오늘 이제 저희 라방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 내용이 좀 많이 부족했는지 네 참여자가 별로 없어서 <웃음> 어, 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또 우리 이제 그... 네네 네. 음. 저의, 저의 정보를 따가기 위해서, 또, 언젠가부터 자꾸, 어, 그, 네, 아프리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신경이 사실은 좀 많이, 네, 되게 정신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니까, 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그 로맨스캠 사진 털렸다고, 문자를 페이스북 메시지로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제가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아직까지 아, 이게 참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속이 좀안 좋은가 봐요. <웃음> 네, 농담입니다. 자, 위장질환과 스트레스, 아 저기 위장질환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장질환과 그 다이어트는. 병행 치료를 원래 반드시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치료가 되도록 만들어내야 재발을 덜 합니다. 네, 재발 문제. 그러니까 위장질환도 재발이 되게 잘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병을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한번 치료를 하고 나면 그 병에 두번 다시 안 걸려야 될것 같은데 사실은 그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 실제로 이제 한번 치료를 했더니 두번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소수 고요어 재발을 굉장히 잘 합니다 네그 이유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를 한다고 라 하는 것은 어떤 원인 하나만 제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병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을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병을 치료를 온전히 치료를 한다 치유 치료를 하고 치유를 한다라는 개념은 그냥 원인 하나를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발생된 선행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이 고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개선을 시키도 개선을 시켜줘야지 온전하게 치료가 되고 재발을 방지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늘그 환자분들의 개인 몫으로만 두고 있죠 그냥 일상생활 습관 관리 잘하세요 습관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생활 습관 병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물론 막연하게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이 어떤 습관이 문제가 되고 뭐 어떤 것들을 개선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각자의 상황들에 맞게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이거는 개선을 시켜야 되고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은 잘 어, 모르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이어트 비만, 비만치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도 할 때에는 잘 줄다가 다시 재발하는 그러니까 다시 살이 찌는 거죠 그것도 재발 우리가 요요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병의 재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재발이 잘 되는 거고 위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치료도 정말 안 되면서 재발도 되게 잘 되고요 평생 달고 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 정말 몇십 년 동안 위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어, 현상들은 결국은 생활 습관들을 교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도 안 좋고, 비만도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를, 그러니까 각각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둘 다를 반드시 병, 동시 치료, 동시에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고, 어, 그렇게 시작을 할때는그 본인의 이제 생활, 그러니까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어, 생활 습관 전체를 다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잘, 특별히 더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한의학이 이 부분에서는 좀더 강점이 경, 이제 그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 다이어트하고 그 비만 치료가 아 저기 위장 질환과 위장 질환 치료와 다이어트가 같이 될수 있도록끔. 음,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의계가 많이 한의원들 한의사들이 많이 담당을 할수 있도록 어, 저도 계속 이제 교육을 하고 네,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 위장 질환이 있을 때는 선행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그러니까 체질에 대한 것, 그러니까 위장 그, 타고난, 위장이 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체질에 대한 것과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를 없애시라고 하면은 이제 세상 이제 더 이상 그, 거기서부터는 답이 안 나오죠. 어,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근본적인, 물론 해결책이지만 하지만 가장, 어, 그니까, 뭐랄까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대안 제시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위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인, 매운 음식, 술 술, 카페인, 매운 음식 이세 가지는 질환 치료를 위해서 당분간은 금지입니다 물론 이게 평생금지 수준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이 개선이 되면 다시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는 치료를 하려면 이세 가지는 금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체중관리, 다이어트를 하고 어그 다음 위장질환 치료를 하고 난 이후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될 텐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일상적인 본인의 어떤 기호들을 따라 가더라도 그 상황이 크게 악화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네, 자.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어, 정말로 그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말고 꼭 저희한테 어, 연락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